오늘은 스마트폰, 그러니까 아이폰, 안드로이드폰 모두 컴퓨터 화면에 미러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가지 사용해 본 결과 아이마이폰 미러2가 제일 심플합니다. 이유는 일반적으로 미러링 앱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둘다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앱은 윈도에만 우 설치하면 됩니다. usb로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며 같은 와이파이망이 있을 경우에는 무선으로도 연결됩니다. 또 다른 장점은 워터마크가 하단에 찍힌다는 것 외에는 무료이며 유료결제 시 PC에서 마우스로 미러링된 스마트폰 화면을 제어도 할수 있습니다.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? 아이마이폰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여러가지 앱들이 있는데 멀티미디어 도구에 미러2 자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. 들어가 보시면은 최고의 iOS and Android 드로이드폰 컴퓨터 화면 미러링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윈도우용 다운로드 아이콘 있죠 맥 버전으로 바꾸기 눌러주시면 은 맥용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윈도우용으로 바꾸기 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다운받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앱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앱을 실행하시면 은 이제 두 개의 버튼이 나오는데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iOS 안드로이드폰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니까 iOS를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뉴가 두 개가 뜨는데 US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USB 잭으로 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하고 PC하고 같은 와이파이 망을 쓰고 있을 때는 이 와이파이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화면에서 미러링을 찾으셔 가지고 미러링 2 선택을 해 주시면 은 컴퓨터에 미러링된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자 나타났죠? 나타났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미러링된 화면을 가지고 뭐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? 이런 식으로 그쵸? 앱도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메뉴들을 보시면은 그 여기 이제 캡처도할수 있고 녹화도 할 수가 있어요 그쵸? 그리고 요 마우스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로 결제하게 되면은 마우스 제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볼까요? 자 보시면 VIP 사용자 해가지고 뭐 워터마크 제거하기, 마우스 제어, 뭐 생방송, 오디오 입력, 키보드 맵핑,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기 눌러 주시면은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 가지고 구매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무료로 쓰실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안 쓰시고 그냥 미러링만 나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대해서 쓰고 싶은 분들은 여기 보시면 화면 확대 아이콘 있죠 예, 이거 눌러주시면 은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